8월 나에게는 어떤 행운이 필요할까요? 행운이 필요한 당신 지금 이 타로카드를 뽑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 카드 리딩은요 8월의 행운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 행운이 필요한지 제가 세 가지 영역에 걸쳐서 살펴보고 거기서 필요한 행운과 조언을 뽑아드릴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숨을 천천히 가라앉히고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잘 뽑으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하죠. 숨을 고르시고요. 후 하고 심호흡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숨을 가라앉힌 다음에 카드를 골라보는 거예요. 카드든 인형이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끌리는 딱 하나. 그것만 고르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릴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1번 분에게는 어떤 행운이 필요할까요? 어떤 영역에 어떤 일들이 필요할지 잠깐 상황을 살펴볼게요. 이 카드들은 전체적인 운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각각의 영역에서의 당신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애정 쪽에서는 나만 안대를 벗으면 되는 상황. 사실 위험해 보이지만 내 자신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언제든지 견뎌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재물 쪽에 나온 카드는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예요. 메이저 아르카나는요 다른 마이너 아르카나 카드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죠. 내 커리어 혹은 학업 애정에 있어서는 내 의지가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많이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 등을 살짝 떠밀어주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잘할수 있는 어떤 기운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번 달 재물의 운세네요. 나는요 상황을 좀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어딘가에 투자를 잘못하기도 해요. 이럴 때는 내가 과감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내가 물린 돈을 빨리 돌리는 게 낫고 충동구매를 하기도 에 너무 좋은 시기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달 이렇게 불안하고 약간은 우울한 기운마저 있는 이 재물운을 제가 행운으로 보충해드릴게요. 1번 분을 위해 준비한 3장의 카드가 다시 제 손안에 있어요 이 카드들은 각각의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들이에요 어떤 카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시면 이 교황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좀더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게끔 내 돈을 쓸수 있게끔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라고 해요 이것은 올바른 스승을 만나게 해주는 카드죠 올바른 스승의 행운이 있으니 나는 좀더 깨인 돈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더 안전한 곳에 내 돈을 가져간다면 거기서 내 돈을 잃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주식의 문자라고 한다면 좀더큰 기업, 믿을만한 기업, 잘 떨어지지 않는 어떤 가치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 것만큼 믿을만한 곳에 투자하면 거기서 올수 있는 불안과 우울의 카드가 줄여준다고 하고요. 당신의 마음에 햇빛을 줄게요 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태양 카드는요 달 카드와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죠 밝음, 천진난만함 그리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이 카드는 힘을 잃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신에게 해맑음과 힘을 준다고 하니 우울함이 조금쯤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딱 좋게도 절제 카드가 나왔네요. 절제 차드, 카드라는 것은 내 안의 마음을 잘 조절하게 해줍니다.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을 뜻하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마다 이 카드가 나타나서 이런 천사가 당신의 곁에 나타나 다시 한번 생각해줄 힘을 준다고 하니까요. 재물에 있어서 이번 달 들어온 나쁜 운세들 막아주는 이런 카드들이 떴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카드가요 당신에게 올바른 스승, 밝은 마음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덜어준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달 카드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어볼까요? 행운을 얻은 당신에게 달 카드가 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요. 늪에 빠지지 마세요. 1카드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이네요. 내가 여태까지 쓴 돈이 아까워서 빠지진 못할 때가 있죠. 그러지 말라고 하고요. 빠질 때 빠질 수 있는 용기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하네요. 이번 달도 행복한 한달 되시고요. 9월에도 또 다른 축복 가지고 돌아올게요.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8월 이번 분에게는 어떤 행운이 필요할까요? 3장의 카드로 이번 분의 상황 아주 짤막하게 알아볼게요. 이 3장의 카드는 이번 분의 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는 카드들이에요. 애정에 있어서 나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큰 어려움은 없는 시기라 넘어가고요. 학업에 있어서도 이성에 대한 카드가 나왔네요. 사실 학업 면에서 그리고 일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좋네요. 내가 유능해질 수 있는 시기 그리고 그동안 실련이 있었다면 거기서 판단을 할수 있는 시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행운이 필요한 항목은 바로 이것, 재물에 대한 문제인데요. 내 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도 이 솥을 원하고 다른 사람도 저 솥을 원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솥은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만들어 온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끊임없이 노리고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이번 분을 위한 축복 카드를 지금부터 뽑아볼게요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는 모두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들입니다 좀더 강력한 축복을 드리기 위해 제가 강한 의미를 가진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들을 뽑아왔는데요 카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속보다 더 좋은 걸 주겠대요. 지금 그 사람들이 탐내는 나의 어떤 재물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이죠. 새로운 세계를 당신에게 주겠다고 해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행운의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일은 곧 종료되고 나는 더 넓은 세상으로 간다는 건데 다시 한번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죠. 인생이 전환된다. 재물운에 있어서 나의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더구나 새로운 생각, 많은 아이디어를 주겠다는 의미의 마법사 카드도 나왔어요. 당신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대단한 아이디어를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재물을 에서 부족한 것을 메꿔줄 수 있는 당신의 행운은 더욱더 새로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탐내왔던 그 속보다 더 근사한 걸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그렇다면 다른 마지막으로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까요? 다른 이번 분의 등을 어떻게 떠밀고 있을까요? 세상에 진짜 당신을 보여줄 때가 되었어요. 지금 있는 곳 말고 내가 돈을 벌고 있었던 어떤 좁은 영역 말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갈 시기가 되었고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나 좋은 행운 카드들이 나왔으니 새, 새롭게 도전할 것 그리고 세상에 정말로 매력있고 멋진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다잘될 겁니다.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행운이 필요할 만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이 카드들은 요 어떤 운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상황이고 거기에 어떤 행운이 필요한지 어느 영역에 좀더 힘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카드인데요. 일단 애정운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필요 없겠어요. 이미 전차를 몰고 갈수 있는 힘, 마치 오토바이의 엔진과 같은 힘이 나를 도와준다 라고 해요. 그래서 타로카드는 여기에는 큰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물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갈등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급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그래도 나에게 선택지가 주어진다는 뜻이고 나에게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도움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일 혹은 학업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나는 거의 다온 것만 같은데 이만큼만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만큼만 더 하면 승진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직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묶여 있어요. 답답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타로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분에게 필요한 그 축복과 행운 제가 다시 한번 카드 3장으로 뽑아볼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 3장의 카드들은 요 모두 강력한 의미를 가진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입니다. 상황을 뒤집어 주겠다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매달린 사람이 나왔는데요. 실은 매달린 사람의 의미는 상황을 반전시킨다. 그리고 상황을 새롭게 바라본다는 뜻도 들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바꿔줄 텐데요. 그것이 마치 물잔에 물을 따르는 것처럼 흐름을 바꿔주겠다고 하거든요 아주 급격한 변화는 아니겠지만 타로카드가 당신에게 불리한 이 흐름을 바꿔준다고 해요 우리가 주전자에서 물을 컵에 따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전자를 기울여야 하죠 그런데 이 주전자가 처음부터 물이 쏟아지진 않죠 어느 정도 기울여져야 그리고 정말 여기까지는 해서는 안되다가 딱 요만큼만 더 기울여야 물이 나오죠. 그만큼 타로카드가 당신을 조금 더 기울여주겠다.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금 타워 준다고 하고요. 인내심을 주겠다고 하네요. 내가 참을 수 있는 용기, 인내심, 무서운 것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좀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내 안에 이런 사자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 때문에 나는 지치고 흔들려요 하지만 타로카드가 그런 당신이 안쓰러웠는지 마치 이 사랑스러운 여인처럼 당신을 도와준다고 하니 한시름 놓고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좀더 집중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달의 조언까지 뽑아볼까요? 마지막 한 장의 카드가 남았네요. 어떤 달이 떴을까요? 당신에게 조금은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대요. 내가 하고자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조급해서 도리어 딴짓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는 하죠. 그래서 정말 쉬어야 할때 마음 놓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달 카드가 그런 당신에게 완전히 후하고 숨을 내쉬고 푹쉴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잠깐의 심호흡 뒤 하는 일들에 집중력도 준다고 하니 다잘 되실 거예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3장의 카드에는 행운이 필요한 3개의 영역에 대한 당신의 상황이 나와있어요. 제가 살펴보고 어떤 행운이 필요한지 살펴볼게요. 먼저 보시면 직업 및 학업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 이미 별이 떠있고 이미 충분히 기운이 모여있다 라고 하고요.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재물에 대한 축복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한 도전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물론 재물에 있어 내가 실망하는 것들이 있지만 아직 나를 위한 상이 차려져 있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면 상이 차려진 것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크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내가 충분히 추스릴 수 있는 상황인 네, 여기에는 행운이 필요해요 우리가 모험에는 언제나 행운이 필요하다고 하죠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들어봐도 모험을 떠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항상 행운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애정에 있어 나는 모험을 하게 된다고 해요 누군가가 나타나고 나는 거기에 설레면서도 두려워해요 하지만 야망도 보이죠 그렇다면 애정운에 어떤 축복을 드릴지, 어떤 행운이 뽑힐지 자 카드 3장을 더 뽑아볼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 3장의 카드는 모두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고요.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당신에게 아름다움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이 카드는 주목받을 수 있는 카드네요. 당신에게 뽑아 드린 이 카드는 당신에게 인기와 그리고 주목받을 수 있는 어떤 행운을 준다고 하는데요. 너무 좋은 카드가 나왔네요. 연인들 카드가 정말로 자리를 잘 찾아 나왔어요.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큐피드의 화살을 쏘는 것처럼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요.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나는 좀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수동적이면 안 되고요. 화살을 쏜 상대에게 내가 다가가야 하고 그런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좀 돌아다녀야겠죠? 추진력이 있네요. 다행이에요. 카드는 혹시 당신이 수줍어할까봐 이 기회를 놓칠까봐 추진력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번 달 당신이 마음에 들어한 상대에게 조금 더 돋보이고 조금 더 설렐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리고 추진력을 타로카드가 주면서 등을 살며시 밀어준다고 해요. 과연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4번분의 8월은 저도 기다려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달의 카드의 조언 그리고 마지막 축복을 들어볼게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동안 혹시 몸이 좀 아팠다면 그래서 내 아름다움이 조금 가셨다면 나의 아름다운 어떤 모습이 조금 덜했다면 이번 달 그것이 나을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얼굴에 가끔 너무 싫은 뾰루지가 생기고는 하잖아요. 가끔은 뾰루지가 나는 게 아니라도 내 얼굴이 평소보다 안색이 안 좋고 마음에 안들 때가 있죠. 8월 한달 동안은 내가 좀더 예뻐질 거라고 하고요. 내가 주목을 받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행운을 가져가시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셔야 돼요. 내가 베푸는 것만큼 돌아오는 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드린 행운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여줌으로써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두에게 웃어주세요. 그만큼 아름다워질 것 같네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5번 분에게 어떤 행운이 필요할까요? 각각의 상황에 맞춰 제가 카드를 뽑아봤어요. 세 영역에 걸쳐서 어떤 곳에 행운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애정에 있어. 나는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네요. 다소 사람들에게 무모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제 막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여기에는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사로카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재물에서도 이제 막 시작된 모습이 강해요 5번 분은 지금 어떤 애정문제나 재물 문제에 대해서 답답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시작되는 시기이고 내 운이 이제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일 혹은 학업에 있어 어떤 합격하는 시험이나 나의 직 혹은 내가 진학하고 싶은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애 같아요 가진 것을 놓칠 것 같아요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합격하려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모습이 있죠 어느 하나도 내 손안에 잡히지 않는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행운이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5번 분에게 필요한 행운을 제가 3장의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로 뽑아봤어요.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는요. 아주 강력한 카드고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분에게 필요한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데요. 참 재미있죠? 별이 떴어요. 좌우에 떴죠. 내가 이대로 가면 내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 포기하고 싶다. 차라리 이걸 하지 말고 내가 원래 하던 걸할걸 걸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 그 희망을 놓지 않도록 타로카드가 힘을 불어넣어주네요 그것도 왼쪽 오른쪽에 별이 떴어요 타로카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희망을 놓지 말라고요 어쩌면 나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화려한 면모를 보면서 지금 하는 것을 후회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안에는 더욱 아름다운 별이 갑니다 숨겨져 있다고 당신의 재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가운데 카드는 무엇일까요?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악마 카드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사슬 같은 이미지가 있죠 이 카드의 그림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를 꽁꽁 메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당신의 별들을 달아나지 않게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에게 희망을 놓치지 않을 힘을 카드가 꼭 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내가 도전하고 있는 어떤 일, 지금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어떤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비해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잘 안될 것 같다 포기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별 카드는요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희망을 뜻하는 카드고요. 그런데 별이 떴어요. 그리고 그 별이 떠나지 못하게 악마가 잡고 있네요. 그러니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달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달 카드는 어떤 행운과 조언을 당신에게 주었을까요? 마지막 카드예요. 자존심을 때로 버려야 될 때가 있죠. 제가 여태까지 들린이 행운은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먼저 꿈을 이룬 사람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러지 말라고 해요. 당신은 사자예요. 사자는 굳이 뻐기지 않아도 왕이에요. 그 사람이 걸어가면 모두가 바라보죠. 당신도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 내 자존심 때문에 나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의 가는 길 희망이 있다고 타로카드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네요. 5번 분다잘 되실 거예요.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